오늘은 나의 다이어트 식단 일주일치 가격 정산 한번 해보려고 한다 구독자님 댓글 의견으로 내년에 하려고 했는데 벌써 내년이 되었다 쌈다시마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마그네슘을 섭취하고 두부를 메인으로 포만감을 높인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많은 팽이버섯 근육량 유지를 위한 단백질 닭게슴살 이렇게 기본 구성이다 아 앉아서 먹어야지 두부는 가까운 마트에서 구매한다 흑백그 g 기준 1980원이었는데 1월 1일이 지나서 200원 가격이 상승한 것 같다 두부는 보관이 어려워서 한 번에 많이 안 사고 일주일치 구매한다 쌈다시마 한 박스 7,900원 심각하게 저렴하다 염장 쌈다시마는 보관도 간편해서 박스로 사도 무리 없다 제로슈거 음료수는 보이면 사다 놓는다 다이어트 식단하면서 단음식을 거의 안 먹어서 단맛 음식이 너무 많이 생각난다. 그때마다 한 번씩 넣어주면 버틸만하다. 팽이버섯도 미친 가격이다. 너무 싸다. 농산물이라서 가끔 가격 변동은 있지만 타이밍 잘 잡으면 박스당 7,8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무려 5kg, 34개, 양도 상당히 많다. 팽이버섯은 하루에 두개씩 먹으면 버리는 거 없이 다 먹을 수 있다. 너무 많은 양이 부담스러우면 코스트코나 대형마트에서 소량 구매하면 된다. 조금 비싸지만 그래봤자 개당 5,60원 정도 비싸다. 내가 먹는 닭가슴살. 인터넷으로도 판매하는데 코스트코에서 구매하면 할인 가격, 택배비를 절약할 수 있다. 이건 같은 닭가슴살인데 통후추가 들어있어서 일반보다 먹을만하다. 보통은 더 비싼데 이렇게 할인하면 더 저렴하기도 하다. 한번 장보러 오면 한 달치 구매한다. 단백질 바스틱. 국내산 닭가슴살에 병아리콩 해바라기씨까지 단백질은 높은데 칼로리도 낮은 개토끼 간식이다 내가 먹는 닭가슴살보다 비싸다 나의 다이어트 필수 이거 없으면 실패했다 가격 은 너무 싸다 보통 처음 사면 한 달에 한병 정도만 나는 넉넉하게 한 달에 두세 개 정도 사는다 그래. 왜 이리 많이 없어지는 거지? 누가 먹나? 소스 코너에 가면 조심해야 한다 살찌고 맛시는 소스가 너무 많다 항상 성분표를 확인해라 탄수화물 당류 꼭 확인하고 먹어야 한다 이런 건 맛있다 살찐다.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나에게 선택받지 못한 타바스코가 안 좋은 선택을 했다. 다음 생에서 만나자. 버터는 이거 먹는데 굳이 안 먹어도 돼서 가격 정상에서 빼겠다. 한번 사면 1년은 먹는다. 일주일에 딱두 캔만 먹는 카페인 음료 모든 음식은 슈거풀이 제로슈거 두부 600g 쌈다시마 팽이버섯 200g 닭가슴살 1kg 타바스코 355ml 팽이버섯은 한 봉에 150g인데 아래 부분을 잘라내면 잘라내면 잘라버리면 100g 정도 된다. 너무 많이 잘랐나? 두부는 한끼 반모 300g 타바스코는 한달두병 평균 한병 먹으니까 한 병으로 가격 계산한다. 닭가슴살는 1kg 8개 들어있다. 닭가슴살 크기에 따라 랜덤인데 평균 8개 같다. 프리미엄 쌈다시마 이거는 무게 표시가 따로 없어서 직접 계량해봤다. 체중계로 안된다. 내 몸무게를 측정하고 다시마를 들고 한번더 측정하면 대충 무게가 나올 것 같다. 내 몸무게는 85.3kg이고 다시마 중량을 뺀다. 와 몸매 살벌하네. 모자이크 필수. 4.5kg 소금을 씻어내면 4kg 정도 되는 것 같다. 쌈다시마는 한끼 먹을 때 100g 정도 먹는다. 한끼 가격을 환산하면 두부 1090원, 팽이버섯 약 500원, 깨슴살 1600원, 쌈다시마 200원, 타바스코 300원, 한끼총 3,690원 일주일 25,830원 인심 써서 3만원 가격도 저렴하지만 한끼총 중량이 720g 정도 된다 720g이면 보통 고깃집 가서 2,3인분 정도의 양이다 두부나 팽이버섯을 조리하면서 수분이 날아가도 최소 600g 정도 되는 거다 600g 정도면 일반인들 한 끼로 엄청 많은 양이다 타바스코 소스를 두배 먹어도 4,000원이 안 넘는 합리적인 가격의 한 끼다 물론 매일 같은 걸 먹으면 질릴 수도 있다 그때마다 살짝 변화를 줘서 다른 채소를 넣던가 치즈 계란을 넣어서 먹을 수도 있다 여기서 조금씩 자기만의 스타일로 변화를 줘도 한끼 배부르게 먹고 영양도 챙기고 돈도 아낄 수 있다 뭐든 길게 꾸준하게 유지하려면 최대한 부담 없이 간단하게 해야 오래 버틸 수 있다 힘들게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운동도 하는데 건강하게 먹는다고 고기 굽고 연어 썰고 아보카도 씨 뽑고 있으면 저탄고지 같은 다이어트 식단도 있지만 저탄고지는 살보다 지갑이 먼저 빠진다 내가 먹는 식단은 저탄고단 식단이고 10개월 유지하면서 36kg 정도 감량했다 두부를 많이 먹으면 여성 호르몬이 많아서 발기부전, 신부전 등등 부작용이 많다고 하는데 글쎄 10개월 정도 먹었는데 아직 부작용은 없다 뭐든 자신만의 맞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고 내 식단은 참고하면 된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정답은 없잖아 아무쪼록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올해 다이어트 꼭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간식 <목소리> 먹자. I'm not